전직 검찰총장에 이어서 어제는 전직 감사원장도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법사위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두 분은 불현듯 직을 던지더니 어느 순간 야당의 품에 안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두 분이 해왔던 수사나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두 분이 왜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전 총장의 세계, 세계관은 완전히 19세기에나 가능했을 법한 과거에 갇혀있고 방사성 물질이 다양 유출되어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 7등급에 해당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이 기본적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전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실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두 분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분다 자꾸 공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공부해서 시험 잘 봐서 통과하면 되는 자리입니까? 제발 유권자들 앞에 서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정말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